안녕하세요 하우 이지 이지쌤 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프로필 ppt 만들기 상급편 첫번째 시간은요 프로필 사진과 그리고 도형을 활용해서 뭔가 좀 입체적인 느낌의 자료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과 배웠었던 초급 중급편에서 했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를 만드시려면 꼭 초급 중급 시청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프로필 사진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프로필 사진인데요 여러분들의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엔 배경이 없는 이미지이면 좋습니다 배경이 없게끔 편집을 하려면 제가 이전 편에서 설명을 해드렸었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프로필 이미지 말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도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형이냐면 삽입 도형 그리고 여기에서 원 도형이 있는데요 이 타원 도형을 선택해서 쉬프트키 누르신 채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정원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원의 모양을 조금 특이하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뭔가 꼭 조약돌 모양처럼 불규칙한 느낌의 원을 만들어 볼거예요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전 편집이라고 하는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누르면 상하좌 우에 검정색 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긴 검정색 점을 선택해서 모양을 바꿔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끌어볼게요. 그렇게 끄니까 갑자기 모양이 바뀌어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늘리고 뭔가 이렇게 늘려볼게요. 오, 이렇게 늘리니까 뭔가 모양이 특별한 느낌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모양을 좀 특이하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서 마우스 바깥쪽을 톡 누르면 이렇게 모양이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뀐 모양의 도형이 꼭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지금부터 해주셔야 될 것은 일단 이 인물과 도형을 겹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뒤로 가려졌죠 그래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맨 앞으로 가져오기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겹쳐 줄게요 자 저는 이렇게 모양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건데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 또 시도를 해 주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와 뒤에 있는 도형 하나를 똑같이 오른쪽에 복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르신 채 오른쪽으로 복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가 됐죠 이후에는 뒤쪽에 있는 이미지와 앞쪽에 있는 이 도형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선택하는 순서가 중요해요 이미지 먼저 선택해 주시고 뒤쪽에 있는 도형을 선택해서 두 개의 개체를 도형 병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병합 기능은 2013 버전 이상부터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상단 부분에 도형 서식 메뉴가 떴는데요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도형 병합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엔 여기에 통합, 결합, 조각, 교차, 빼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조각을 눌러 주도록 할게요 조각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갑자기 뭔가 좀 이상한데요 자,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들은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몸통이 이렇게 잘린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지면 성공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얼굴과 아래쪽에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요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삭제해주도록 할게요 딜리트키 삭제 어 그러면은 이렇게 딱 도형 안쪽에 있는 모양만 남고 나머지는 이렇게 남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이미지를 선택하셔서 그림 서식 자르기를 눌러줍니다. 자르기를 눌러서 여기 곡선 부분의 위쪽으로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잘라줄게요. 그리고 마우스 바깥쪽 톡 눌러주시면 어? 변한 게 뭐가 있지? 라고 하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를 왼쪽에 겹쳐주시기만 하면요. Shift 키 누르신 채 그대로 겹쳐줄게요. 그러면 뭔가 하나의 이미지인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 여기 도형에서 뭔가 톡 튀어나온 듯한 느낌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겹쳐주니까, 오, 느낌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 해주셔야 될건 바로 도형의 색상을 설정해주는 건데요 도형의 색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뭐 여러가지 다양한 색상을 추출해볼 수 있겠지만 제가 중구편에 색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뒀으니까요 중구편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에 저는 어떤 색상을 집어넣어 볼 거냐면 그라데이션 색상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마우스 오른쪽 도형 상식 들어가서 선 없음 채우기 여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라고 하는 걸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누르니까 여기에 그라데이션 중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을 제외한 중간에 있는 두 개의 중지점을 삭제해 주도록 할게요 삭제 삭제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중지점이 생기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색 일단 저는 좀 파랑색인데 이런 실제 파랑색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색상은 조금 이런 어두운 파랑색 이 정도의 색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볼수 있어요 뭔가 좀 바다 느낌 같죠? 그렇죠? 자 이렇게 색상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요 이게 끝일까요? 그냥 이렇게 두셔도 되는데 여기에 좀 디자인적인 느낌을 가미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도형을요 컨트롤 키 누르신 채 하나만 더 복사하셔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줄게요 회전을 시켜서 모양을 좀 기하학적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크기는 조금만 더 작게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이 그라데이션의 색상을 지금 색상을 추출했는데 여기 투명도를 각자 좀 주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투명도 40 한쪽은 뭐60 이런 방식으로 해서 투명도를 약간 줘봤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컨트롤 키 누르신 채 복사해서 이번에는 좀더 회전을 시켜주시고 한번더 이렇게 살짝 살짝 튀어나오게끔 만들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투명도를 이번에는 뭐80 여기는 60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보일랑말랑한 이 이미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방금 전에 만들었었던 이두 개의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이런 자료들, 자료들처럼 자료들 뭔가 좀 예쁜 느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오른쪽에 내용을 입력하면 되겠죠 텍스트 상자 하나하나 입력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적고 싶은 프로필 내용을 적어 주시기 만하면 끝나는 겁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뭔가 좀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예뻐 보이지 않나요? 여기에서 플러스로 여러분들께서 너무 밋밋하다 하시면 여기에 선 도형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선 도형 같은 경우에는 삽입, 도형, 선 도형, 요거 있죠. 이것을 선택하셔서 일단 그냥 하나 쭉 긋습니다. 이렇게. 긋고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의 색상을 흰색으로. 그리고 너비를 한 1.5pt 정도로 만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명도는 한20 정도? 만들어주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선을 컨트롤 키 누르신 채 적재적소에 복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신 채 복사. 뭔가 밋밋해 보였었던 자료를 뭔가 좀 속도감 있게 보인다로 해야 될까요? 좀 비어있는 공간이 좀 채워지니까 훨씬 더좀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꽤 괜찮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실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시면 여기 있는 모양처럼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활용해서도 만들어 줄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파일을 공유를 해 드리고 싶어도 해 드릴 수가 없는 게 각자의 이미지를 이렇게 잘라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공유해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보시면서 꼭 따라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상급편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 말고도 또 다른 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PPT 프로필 만들기 상급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어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